사리 애프 차기 접장인 스노우 편하게 스노우님이라고 불러. 아, 그건 그렇고 여기 좀 덥지 않아? 사리 <웃음> 애프 차기 접장인 스노우 편하게 스노우님이라고 불러. 아, 그건 그렇고 여기 좀 덥지 않아?